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평소 한산하기만 했던 완도 송곡항엔 많은 이들이 모여있었습니다. 모두 눈앞에 바다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물 위로 끌어올려졌죠. 바다 밑에 숨겨져 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전 국민이 안타깝게 느끼며 지켜보던 일가족의 실종 그 결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살아 돌아오길 바라 맞이 않던 조윤아양 일가족 3명은 결국 이렇게 끝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더 슬프게 만든 사인도 밝혀졌지요. 동반 자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윤아 양은 자살도 아닌 비속 사례로 추정되었죠. 이 사건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지난 5월 24일 경찰은 실종된 한 사람의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10살의 조양. 실종신고를 한 사람은 가족이 아닌 조양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며 체험학습 신청서까지 제출했던 아이. 하지만 약속한 체험학습 기간이 끝났어도 조양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고 부모와의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종된 일가족의 흔적을 쫓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안타깝게도 한달 만에 확인된 사실은 일가족의 사망이었습니다. 조양 일가족의 시신이 인양된 승용차 안에서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3명의 가족 모두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부모의 동기는 경제적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 과연, 이 비극은 막을 수 없었던 걸까요? 그리고 아이는 왜 그런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은 운명을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만일, 조양이 살아있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어른들의 선택으로 살해당하는 아이들.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까지 20년간, 부모의 선택으로 한 달에 한 명꼴로 자녀가 사망했습니다. 미수 범죄까지 포함하면 부모에 의해 죽음의 기로에 놓이는 아이들은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OECD 국가 중 매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사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른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들 왜 자녀라는 이유로 살해당해야 하는 걸까요? 실제로 미수 경험이 있던 어떤 이의 말로는 본인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에 놓인 자녀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 일그러진 가족주의가 있습니다. 가족을 한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자녀를 자기 자신, 부모들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이를 자신과 독립된 인격체라고 생각을 못하게 막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사라진 세상에서 아이들은 홀로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함께 데려가는 것이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라는 오판을 하고 맙니다. 그런 경향 때문인지 그동안 비속사례 후 자살 사건을 언론에서는 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만 유나양 사건에서는 명확히 비속사례 후 자살 사건이라고 언론에서 대다수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동반 자살은 엄연히 잘못된 표현이지요. 누가 아이의 판단을 반영했습니까? 아이가 과연 죽음을 원했을까요? 혹 원했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일깨워줄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직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법에서도 반영하고 있지요. 그러나 또 슬픈 것이 함께 데려가는 것이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라고 했던 자녀사례 미수자의 변명이 왠지 이해가 된다는 점입니다. 극단을 생각하는 이들은 그들의 삶이 지옥 끝까지 내몰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들만 남겨놓고 간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더한 지옥을 안겨주고 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말이지요. 이런 사고방식의 이면은 이 사회의 고아에 대한 인식, 고아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인식은 바닥이고 대책이란 건 사실상 없지요. 고아원 등의 고아소용시설은 있지만 만 18세 이후 그들의 삶이란 그저 정글에 던져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것을 알기에 그 부모들은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유나양 부모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한 번은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현대한민국 사회는 이 사건을 비속사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반자살이라는 오용어로 가려져 있던 아이들의 생명권을 바로잡고 아이들을 독립적 인격체로 규정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불행한 사건 속에 그나마 긍정할 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낙태법금지위원 판결이 이슈였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의견도 들끓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폐미정권하에서 낙태법금지법을 폐지했기 때문이죠. 논쟁의 현장에서 나오는 낙태법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의 논리를 한번 볼까요? 많은 의견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세상에 태어난 삶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질문 형식이지만 답을 이미 내포하고 있지요. 버림받은 아이, 고아들의 삶이란 불행하다는 것. 그런 논리로 그들에게 삶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무시무시한 법이 용인되고 있지요. 물론 진짜 속셈은 출산으로 손해를 볼 여자들의 행복권이 생명권보다 우선한다는... 한 인간을 태아 상태부터 불행을 미리 규정해 놓고 의미 없는 삶이라고 생명권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 속에 아이들만 남겨놓고 갈수 없다는 비속살해범들의 논리와 같은 것이지요. 유나양 사건에서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로 규정하겠다는 움직임과는 모순된 모습이지요. 태아 생명권은 많은 문제가 얽혀 있어 논리 전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쯤에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더 이상의 아동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지 이제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